안녕하세요 최원코입니다 드디어 LH 원룸 오피스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주방이 있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침실 공간이고 벽 쪽에는 붙박이장이 있어서 수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한 4개 정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옷이 많은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제가 공부하는 공간인데 고스텔보다더 좁은 공간이 되어버렸네요. 여기는 화장실입니다. 보시다시피 저 혼자 들어가면 꽉찰 정도로 좁아요. 좁아요. 많이 좁아요. 기본 옵션 사항으로는 작은 세탁기랑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옵션입니다. 아야.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당근마켓이랑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전등과 협탁 그리고 이케아 선반을 구매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전세가 얼마냐 궁금해하실 텐데요. 지금 전세 가격은 6,500이고 이자로 약 11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관리비가 전기세를 제외하고 13만원이라서 달에 2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여기 제 신발 보이시죠? 제 신발을 좋아해서 많이 모으고 있는데 다음은 신발 소개하고 추천하는 컨텐츠를 찍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